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, 여기는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쇼게임 힐즈라는 곳이에요 어, 여기는 말 그대로 정말 쇼게임만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린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홀을 점령을 해서 퍼치 그리고 퍼팅 연습만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, 여기를 한번 왔다가 가신 분들은 쇼게임 이 실력이 향상이 돼서 나간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요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연습생 분들, 프로님들도 되게 많아요 많이 오신대요 본인들의 실력 향상에 또 도움이 될끔 연습도 이렇게 많이 하시나봐요 여기는 과연 어떤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이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클럽하우스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입구로 틀어오시면 이렇게 두께밀스 매표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요금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 때는 딱 아귀가 꽂혀져 있네. 여는 무슨 피팅샵 같아요. 역시나 쇼게임을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림 관리에 좀 신경 을 쓰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. 관리를 하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잔디도 그렇고 이렇게 그린 주변을 되게 관리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그냥 몇 미터 몇 미터 이런 파스리장도 좋지만 이렇게 진짜 점령을 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해 여기 쇼게임 일점하에 장점 한 가지만 그린 상태가 좀 관리도 잘되고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, 연습이 너무 편하죠 그래서 주니어 선수들도 많고 음. 프로 선수들도 많고 레슨프로한테도 편하고 네. 아마추어들한테도 연습하기 음 좋은 장점이 그게 제일 큰 거. 네. 연습하기 좋은 게 되게 좋아. 감사합니다. 이곳의 장점 하나 만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여기는 그냥 편하게 연습할 수 있어가지고 음. 다른데는 가스리는 음. 호를 이렇게 가야 아, 되잖아요. 이제 여기는 한 호를 잡고 내가 원하는 연습을 마음껏 할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죠. 네, 음, 예, 음. 그래서 선수분들도 그게 장점이어서 더 많이 오는 편이에요. 들으셨죠? 여기는 할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퍼스가 남별로다나 골프 잘쳐이게 얼굴에 써있어 이게 제가 평소에 쓰던 장갑인데요 저는 정말 이 장갑만 되게 오래 썼거든요 이게 이것도 게이 되게 천연양 피고 되게 쫀쫀하고 상당히 좋아요 제가 또 손과 발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주니어 1 7호로입거든요 보시면 17호죠 17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그런 장갑들은 사이즈가 잘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이 장갑만 이렇게 쓰곤 했는데 이번에 제가 기어없기 장갑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감지가 잘잘 잘 흐르는지 언박싱을 한번해볼게요 호랑이 호피먼 너무 예쁘죠? 감지 잘 잘. <웃음> 일단 그리고 컬러가 되게 시크한 블랙이야 여기가 디테일한 부분도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같아 여성분들이 되게 블랙하면 뭔가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지브라모같이 섬세하게 그걸 그냥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립을 잡을 때 굉장히 편탄하고 쫀쫀하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일단 기능성인 게 마이크로 스웨이드의 특수 우레탄 코팅이 되어서 통기성과 내구성이 엄청 강한 가볍고 되게 얇은 원단이에요 처음에 딱 장갑을 열면 이렇게 약간 질질이 어? 이게 무슨 재질이야? 하고 처음에는 어? 뭐지? 이러실 수 있거든요? 근데 이 재질이 특수 우레탄 코팅이 되어서 되게 이제 얇으면 서도 쫀쫀한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호랑이 무늬도 이제 3D 입체 실내 콘처리로 고정이 돼서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보세요 딱 여기 갈라지는 이거 다 너무 괜찮은 것 같잖아요